제가 직접 만들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. 아. 안녕하세요 니킴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? 네제 생일입니다 어제 12시가 됐을 때 위버스가 트위터 보니까 진짜 엔진분들 많이 생일 축하해주셔가지고, 축하해 네, 너무 감동 받았고. 역시 엔진짱! 이제 몇 살이 됐지? 일본에서 16살이 된, 됐고, 한국에서 17살인가? 한국에서 몇 살이죠, 제가? 17! 와! 많이 올리네 아직. 3년이 남았다, 성이까지 진짜 많이 컸다. 많이 컸죠, 제가. 2019년 8월 1일 때 한국에 처음으로 왔거든요. 영수생 때. 그때가 한164 정도였는데, 이제 거의 180 가까이 됐습니다. 제가 템대 활동 때좀 손전통 있었어요. 그때 아마 한 2cm, 2cm 3cm 정도 더큰것 더 같아요. 기다리고 기다리던 케이크. 보시면 은 케이크 없죠, 여기에. 제가 직접 만들 거예요, 케이크를. 옷을 입어야지, 이게. 셰프. 셰프님. 됐다. 여기에 설명서가 있어요. 설명서 있는데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. 감으로 하는 거, 이런 거는. 네 이거 다 만들고 우리 숙소에서 현돈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이거. 오! 나쁘지 않은데? 이거를... 내 아, 아. 위에니까. 아, 희승이 형. 아, 좀 가만히 있어야 <웃음> 아니, 어려워, 이거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좀. 그냥 직접 이렇게 발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? 아닌 것 같아. 이거, 이거 그냥, 손에 발라가지고, 그냥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! 됐다, 됐다. 이게 비주얼이 안 좋아도, 맛이,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희망 아직 있어 딸기는 이제 뺄수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커? 딸기가 너무 커! 이게 잠깐 여기서 더 꾸며야 돼요 일단 우리 멤버들은 전포도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전포도를 잠깐만 양이 부족해 이거는 딸기로 채워줘야죠, 이거는. 이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오케이. n 이라면 N.I.P.N의 생일이라면 왼손 편지 있잖아요. 이키아 많이 힘들 텐데 형들 좋아해 주고 유대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. 니키, 무대나 마인드나 마인드나? 잠깐만 네 니키야, 너가 점점 키가 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다구나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... 모르겠다 오케이, 이제 캡처 타임을 할 건데요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, 여기 엔진분들이 많이 축하해주시고 SNS에도 많이 네, 확인했어요, 제가 많이 확인했고 엔진분들 많이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이렇게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거는 다 엔진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10년, 20년, 30년, 죽을 때까지 같이 갑시다 함께해요 어, 하피 버스데이. 엄마 아빠 감사하고 멤버들 무엇보다 멤버들 그리고 엔지니어분들 정말 사랑합니다. 자,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. 보 안녕.